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재테크 이야기로서 살아보니 성공과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렇더라 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부자로 살수 있을까요? 사실 부자가 되는 방법이나 부자에 관한 이야기들은 각종 서적이나 인터넷 등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보다 나이 자랑은아니지만 60을 훨씬 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동안 겪어본 경험과 삶을 뒤돌아보면서 터득한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이야기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가 지나온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누구나가 그런 것처럼 그야말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 어렵다던 1950년대에 태어나 어린 시절 학창시절, 그리고 군대생활과 사회생활, 또 6년여 동안의 직장생활과 해외근무, 그리고 30년 동안 해온 건축관련 사업 등 하나하나 생각해보니 정말 그때그때 그때 최선을 다했구나 생각될 정도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내 삶은 성공적이었을까? 그리고 부자로 살았고 지금은 부자일까? 물론 성공이나 부자인지에 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나 기준에 따라 달라서 한마디로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제 자신이 생각해봐도 후자, 즉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생각해보니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살아온 동안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역시 부동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로는 개발시대로 땅값이 폭등해서 또 한창 아파트 붐이 일던 시대에는 복부인 등이 그리고 최근에도 매년 오르는 아파트값으로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어느 사람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은 아무리 사업을 열심히 하더라도 또 아무리 직장생활을 잘했다 하더라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을 활용해서 돈을 번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음은 세 번째로 후회가 되는 것들인데 사람들은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그 집을 사지 말고 강남이나 잠실 중공아파트를 샀더라면 당시 그런 돈을 차라리 분양되지 않던 올림픽 아파트 여러 채를 잡아 두었더라면 아마 지금 상황이 또 신세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른 일을 한다고 하는 사업에 올인하느라 도무지 그런데 눈을 돌리지 못했는데 그때 그런 아파트를 사둔 채로 또는 계속 그런 아파트를 사고 파는 일을 계속 했더라면 아마 사업을 한 것보다 수십 배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사업을 한다고는 했지만 당시 그런 아파트를 산 사람들하고의 차이는 바로 그런데서 발생한 셈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로 세상을 읽을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인데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을 버는 것은 운이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본다면 같은 돈이나 같은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돈을 버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부동산이 사업을 하는 것이나 직장생활을 잘 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이 증명해 주고 있는데 이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세상을 읽을줄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의 일을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운이란 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부자가 되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세상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로 그렇다면 앞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살던 지난 시대에는 땅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을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그럴까요? 물론 세상은 계속 변하고 또 요즘은 모든 것이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무슨 기기가 새로이 등장하고 어떤 삶이 될 것인지 앞날을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 세대 우리나라는 개발붐이 드세서 땅등 부동산이 각광을 받았지만 이제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지난 세대보다 앞으로 세대는 생각하는 것이나 의식이 확연히 다를 것이므로 이런데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잘 파악하고 세상을 읽을 줄 아는 안목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결국은 세상을 알아가는 데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인데 성공이나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하여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각자가 경험하고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서 뭐라고 단정짓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세상이나 어느 시대 가릴 것 없이 부자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별되기 마련인데 이는 각자의 운이나 노력, 사고방식, 행동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타고난 운이나 복을 기다릴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혼신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방법 등에 나오는 수많은 방법, 즉 책에 따라서 삶의 규범을 배워라, 돈 버는 행동만 하라, 시간의 주인이 되어라, 당신이 가진 것을 활용하라 등 수많은 방법들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임에 규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생각, 노력, 공부 등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한다는 것이죠 아, 이와 같은 것은 제 생각만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직장생활과 사업을 하면서 그야말로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나봤는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1%의 가능성에도 도전하라든지 정중영 회장님의 해왔어 라는 유명한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성공과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일번에서부터 6번까지 그동안 살아온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이지 그 방법에 대하여는 수도 없이 많은 이론과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본인이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 그동안 직장생활과 사업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바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는데 아무쪼록 더 많은 세상을 살아가게 될 여러분들은 보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부디 성공하고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더 유익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혹시 궁금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제 경험과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또한 앞으로 이렇게 참고가 될만한 영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